당원으로서 우리가 믿고 지지할 수 있는 인물을 우리가 뽑을 수 있습니다. 위장 우파들을 걸러내서 표로서 그들을 도태시킬 수가 있습니다. 무관심하고 방임하는 자는 가장 싫어하는 정치인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목소리>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과 환담한 후 비속어가 섞인 발언을 한 것을 가지고 mbc를 필두로 언론들과 민주당에 마치 제대로 건수 하나 잡았다는 듯 온통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들어봤는데 박진 외교장관과 함께 회의장을 나오면서 내가 지원을 약속했는데 국회에서 이들이 통과를 안해주고 난리면 내가 쪽팔려서 어떻게 하나 분명히 이렇게 들렸습니다. 이것을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떻게 하나 라고 했다면서 한국 대통령이 국제무대에서 바이든을 비속으로 지칭했다고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은 대통령처럼 중요 인사의 어떤 발언에 대한 해석이 문제가 될때 첫째 그 발언을 한 장소가 어딘지 둘째 그 발언 바로 이전에 그 발언과 관련된 무슨 일이 또는 어떤 행사가 있었는지 셋째 그 행사에서 연설을 했거나 회의에서 어떤 중요한 발언을 했던 것인지 넷째 해당 발언을 한 시점이 해당 장소를 떠나는 바로 그 시점이었는지 아니면 전혀 다른 장소와 다른 시점이었는지 이러한 관점에서 문제의 발언을 해석하는 것은 언론인들에게는 기본적인 상식 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네가지 해석방법을 통해서 문제의 발언을 살펴본다면 위 발언이 바이든을 지칭한 것인지 우리 국회를 지칭한 것인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첫째 위 발언을 한 장소는 바이든 이 주최한 저개발국가 질병퇴치 등을 위한 글로벌펀드 재정 공약 회의장이었습니다. 이 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했던 것입니다. 둘째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제 위상으로 볼때총 180억불 모금 행사에서 윤 대통령이 우리 국회와 야당 그리고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서 겨우 1억 달러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간단히 연설까지 했던 것이었습니다. 셋째 대통령으로서 1억불을 기부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국회의 거대 야당이 이것을 의결해 주지 않으면 결국 못하는 것입니다. 헌법 제 54조 1항에 국회는 국가의 예산을 심의 확정한다고 한 부분 때문에 국회가 1억 달러를 저개발 국가 질병 퇴치 등을 위한 글로벌 펀드에 지원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을 문제 삼아서 비준 내지 동의를 해주지 않을까 봐서 이 부분을 걱정하는 취지의 발언이었던 것이 앞뒤 과정과 문맥상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넷째 바로 회의를 끝내고 회의장을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자신의 1억 불 약속에 대해서 여수야대 국회의 상황을 걱정하면서 이게 통과되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차원에서 나온 발언이었던 것입니다. mbc를 비롯한 언론외체들이 무슨 특종이라도 터트린듯이 왜곡보도 한 내용은 이런 앞뒤 맥락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 국익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악의적 보도라고 할 것입니다 mbc를 필두로 한 언론 기자들은 이 기본적인 맥락마저 무시하고 앞뒤를 싹둑 자르고 내용을 악의 적으로 왜곡해서 보도했던 것입니다 한국어를 모르는 미국 언론이 이것을 인용해서 보도하는 사태까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과연 국익을 위해서 옳은 일인지 언론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알면서도 그렇게 보도한 거면 당신들은 매국노 그 자체가 아닌지 하는 말씀을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이 나라 국민이 맞는지 아니면 이런 앞뒤 맥락조차 구분할 줄 모르는 빠가된 대가리를 갖고 기자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묻고 싶은 것입니다 야당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사건건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에게 발목을 잡혀서 정부가 도대체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는 일마다 내놓은 정책마다 책정한 예산마다 민주당이 사사건건 걸고 넘어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이 같은 보도가 나가자 민주당의 홍근 씨는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너무 좋은 호재를 만났다는 듯이 비난 성명을 쏟아냈는데 이재명은 웬일일까요? 자기 코가 석자라서일까요? 조만간 감옥 가실 몸이라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쥐죽은 듯이 잠자코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도 느끼셨습니까? 박홍근 씨에게, 홍근 씨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재명 씨의 성이 왜 찌으로 시작하는 줄 알고나 그렇게 떠드는지 말입니다. 똥 묻은 개가 재무둥개 나무라지 말라고 꼭 그렇게 말해줘야 알아먹겠습니까? 국민의힘당 내 대표적인 반윤이며 위장 우파 유승민이 왜 조용하나 했더니 역시나 민주당 박홍근 류의 비난대열에 합세하셨습니다. 조용하던 유승민씨가 웬일로 물 만난 듯한 행동을 제기했습니다. 이럴 때만 행동을 제기합니다. 홍근씨 재명씨 도대체 해먹은 것이 얼마나 많길래 70여년 된 우리 법 체계를 하루아침에 검수한박 으로 무너뜨리신 겁니까 그것도 정권이형 불과 20일 앞두고 그렇게 초입기로 밀어붙이신 겁니까 검수한박 통과되고 나서 이제 좀 안심이 되십니까 살다살다 살다 정치가 이렇게 고약한 것은 처음 본다는 자유파 국민들이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정치하는 인간들에게 분해서 참여해 온 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요즘 너무나,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 세 가지 거대한 세력의 포위당에 있습니다 첫째 방송통신위원회를 장악한 야당 그리고 그들이 지배하는 언론과 좌파 기자들입니다. 둘째, 말할 것도 없이 국회 다수 의석을 점해서 사사건건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는 주사파 더불어민주당 세력입니다. 셋째, 좌파 민주당의 외곽 세력을 구성하는 민주노총과 주사파를 지지하는 시민단체, 정북 세력들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그 누가 뭐래도 제22대 총선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지금 윤석을정복할수 있는 일은 현실적으로 없다고 하면 과장일까요? 실제가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야당이 거대 의석으로 발목을 잡으면 대통령이라도 할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사사건건이 발목을 잡고 국회를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을 압도적으로 이겨야만 남은 대통령의 임기 3년 동안 드디어 윤석을 정부가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상황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윤석열 정부가 일을 잘할려야 잘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을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도 감안해야만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답답하시겠지만 수사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과정이 있고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은 참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기다려주셔야 합니다. 지금 진행 중인 이재명 문재인 일당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은 거의 총선 시점에 맞닿아서야 끝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들은 야당 탄압이라고 난리 치겠지만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면 어쩌겠습니까 명명백백한 죄상을 국민들 앞에 낱낱이 발표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들의 민낯을 백일하에 드러내 보여주면 끝납니다. 시간이 문제라는 그 말씀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총선 전에 장관직을 사퇴하고 국회로 진출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또 그래야만 합니다. 그래서 다음 총선은 문재인 정부에서 해먹은 인사들과 이재명을 잡아들이고 그 분위기를 한동훈 장관 중심으로 끌고 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장관을 위주로 다시 한번 자유우파가 뭉치면 차기 총선을 충분히 승리로 이끌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오늘 김치환의 시사에다에서는 구독자 여러분께 중요한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직은 평생 검사하던 습관이 남아있어서 이번 외교 무대에서 작은 실수가 있었습니다. 고쳐질 겁니다. 앞으로 더 잘할 겁니다. 북한의 나라 바칠 뻔한 문재인의 비할 바는 아니지 않습니까 반기업적이며 민노 총의 막강한 후원자이며 소수성 정책으로 나라를 망가뜨린 문재인의 비할 바는 아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이 망가뜨린 원전을 회복시키고 원전 수출을 재개했습니다. 민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다시 친기업 정책을 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돈만 충내는 시민단체를 정리하는 중에 있습니다. 문재인이 망가뜨린 전방초소 등 국방력을 다시 점검하고 고치고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나만 살자고 일곱 번이나 방치한 한전의 손실에 대해서도 비록 인기가 없는 일이지만 전기료 올렸습니다. 원전 가동을 약속하면서 말입니다. 대학에서 지원 학생들이 없었던 원전관련학과가 벌써 신입생 모집 에 활기를 띄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 다음 정부도 이어지고 자유우파의 정책을 이어받아 밀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주석파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이 나라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을 이미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만든 정부입니까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자유파 시민들이 똘똘 뭉쳐서 윤 대통령 을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국회의원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장관일 필요도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소시민으로서 우리가 할수 있는 작은 일을 찾아야 한다는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려는 제안은 이것입니다. 국민의힘 책임당원이 되자는 말씀입니다. 김천의 시사이다에서 국민의힘 책임당원 가입운동을 전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권리당원이 120만 명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국민의힘은 책임당원이 80만 명에 불과합니다. 이재명은 민주당 당원 120만 명을 200만 명으로 끌어올리자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해야 합니다. 우리도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우선 김치환의 시사이다 구독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내 자녀가 자유롭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에서 번영을 누리기를 바라신다면 국민의힘에 책임당원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윤 대통령 때문에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 단한 명도 없는 국민의힘 그래서 당내 기반이 너무나 취약해서 그야말로 힘이 없는 윤석열 대통령 을 돕는 것은 바로 책임당원 가입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실천 이 필요합니다 더 나은 미래 더 행복한 삶을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누리기 위해서라면 더 이상 정치에 무관심하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무관심한 사이에 문재인 같은 인간이 5년 동안 이 나라의 미래를 망쳐놓지 않았습니까 이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망쳐놓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정치에 무관심한 사이에 이재명 같은 정과자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민주당을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정치에 무관심한 사이에 이준석이나 유승민, 하태경 같은 자들이 자유우파인 척 국민의힘의 둥지를 틀지 않았습니까?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국민의힘에 가입해서 자유우파 대통령에게 힘을 보태주시면 혹시 안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번한 한 번의 작은 힘이라도 그 숫자가 쌓이면 큰 일을 해낼 수가 있어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인터넷에서 국민의힘이라고 쳐서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화면 중간 우측에 당원가입이라 쓰여진 부분을 클릭하시면 월 천원을 당비로 내실 수 있고 그래서 책임당원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책임당원이 되시면 전당대회 투표권이 생깁니다 대통령 후보 등 공직 후보자를 선출하고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에 직접 참여하실 수 있게 됩니다 당원으로서 우리가 믿고 지지할 수 있는 인물을 우리가 뽑을 수 있습니다. 위장 우파들을 걸러내서 표로서 그들을 도태시킬수가 있습니다. 민주당 운동권 좌파 세력들을 단합된 힘으로 응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지하는 인물을 뽑았을 때 참여했다는 기쁨과 우리 손으로 뽑았다는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무관심하고 방임하는 자는 가장 싫어하는 정치인들에게 지배를 당 하게 됩니다. 적극 참여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인물을 우리가 뽑아서 자유 우파 정권이 미래 우리 대한민국을 번영할 수 있도록 이끄는 정권을 지원해 줄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방임했을 때 무관심했을 때 이준석 같은 천하의 도라이가 당권을 장악하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준석은 자신이 제명당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원 가입을 독려하고 있는데 왜겠습니까 자신이 쫓겨나더라도 유승민을 대신 출마시켜서 당권을 장악하게 하려는 음모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막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면 당원가입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린 말씀은 첫째 이 영상을 여기저기에 퍼날라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200만 국민의힘 당원가입운동본부는 김천시사이다에서 시작합니다 이렇게 써서 퍼날라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러분이 직접 당원가입하시고 댓글에 당원가입 완료라고 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필 중요한 시기에 제가 자리를 비우게 돼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오래전에 계획한 일이 있어서 잠시 외국에 다녀오게 됐습니다. 다음주 초에 출발해서 10월 1일자로 돌아오게 되는데 귀국하는 대로 계속해서 당원가입 건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 당원가입 완료 릴레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애국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고 챙기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늘 저의 방송 제작을 위해서 정성을 담아 후원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